<웃음> 저희 장비도 미소님, 아, 미도 장을 아번 주세요. 어? 아,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미도의 믿음. 친구들이. 아, 네, 네, 네. <웃음> 미친이라고 불러요. 네. <웃음> 네, 네, 착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다. 아, 이게 언니거네 네. 오케이, 굿, 굿. 아, 이거 완전 간지인데? 한번 입어볼게. 네. 이봐, 연주가 골라줬어요. 가다다. 입고 올게요. 웨이브 스토리라는 게임 아십니까 여러분? 해네시스 자유시장에서 이 보드를 타기 위해 얼마나 노력 했습니까? 훅, 훅. 아 이거 엉덩이 보드대가 지금 허벅지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목소리> 아, 이거 아, 힙업, 아, 아, 힙업. 제발. 이거 힙업 해줘야 돼요 아, 힙업. <웃음> 아, 난 여기 있어. 아, 올려드려야 해요? 아, 준비해봐. 너무 어때? 아, 여기? 이게 뭐야? 자, 주현이는 자기 옷을 들고 왔어요. 안롱 아, 어... 대박이죠? 준호님. 아, 기어가 아, 뭐, 아, 아, 핑크. 핑크핑크. 핑크. 아, 핑크. 핑크. 핑크. 스키스키스. 스키. 제일 무난한 룩이죠? 아, 국방색 룩. 아, 네. 곧 군대를 간다는 그런 룩입니다. 그죠, 그죠.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여러분, 누가 누군지 <웃음> <웃음> 모르겠죠? 연주고요, 미더고요, 유진입니다. 아, 난 알겠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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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고, 뒤로 가고 있을 때는 무릎으로 이렇게 넘어져아 오케이 오케이. 엘만 손을 이렇게 쭉손목이부러져서 여기 철심 박아야 되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아,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아, 이렇게 아, 이렇게 내려간다. 아, 이게 낙엽. 아, 그래 그래도 안 돼. 야 그래, 기다려봐.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는지 일단 보여줄게. 여 <웃음> 어려워요. 이게 낙엽. No, mm it's... -hmm. <laughs> 기다려 세요 정말 천천히 간다고 생각하고 천천히! 여기가 내려가면 안되다저사람들에내 죽일 것 같은데. 브레인공서 먹자. 아 벗어! 내 그냥! 일어나일어나 봐! 일어나잘어나 완벽해. 왜안 가지? 자, 뭐야? 오, 나랑가 자, 오케이. 그러고 있잖아. 가만! 안녕안녕안녕 야, 야, 멈춰! 잘하네. 아, 오케이, 오케 어. 저는 이제 자유를 찾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어? 저, 이러다 끝날 것 같아요. 여기 있을 음. 수 없는데? <웃음> 이 야, 단독샷샷단독샷잘 타네? 잘 타요, 저. 고수예요 고수 저거. 초소, 고수 저거. 에서 내가 저등당 아직 거 저거. 았어 가볼게. 감 저거. 저다면거 괜찮아? 거 저거. 저어 저거. 저거. 저거. 저 백만 크리에이터와 함께한 게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인 줄 아세요? <웃음> <웃음> <웃음> 정말 좋아요. 준학 준학. 준학 이케이 어떻게 타는 거지? 아직 잘 모르겠어. 걱정이 <웃음> 산더미야. 난이 네 몸만 안 아프지. 볼이랑 허리랑 그냥 나 나갔어. 원래 술장 첫날 다음은 조화를 해야 돼. 맞아. 근데 뭐술 먹으면 안 아프지 뭐. 맞아. 아 그렇지 술이면 다 낫지 뭐 아니, 너, 가자. 가자. 아 가자. 느낌을 알았어. 깔파래 그노 no! <놀람> 아니 보도가 왜그렇 가? <웃음> 나 너무 잘한다 I d n o w 아, 나를 나나나나키나나나어나나 나랑, 나랑 해.... <웃음> <웃음> 가자! 나나나나 <웃음> <너네 팔로우들. 웃음> 밑에 있어요, 밑에. 진짜 많이 엉덩방아를 찧어서 엉덩이가 나간 것 같은데? 다들 어딨어요? 나... 올라가셨어요? 아, 어? 또 올라갔어? 어, 이제 내려오지 않을까? 근데 우리가 안 보이네. 야기. 네. 안돼. <웃음> 라면좀 먹을게요. 다들 힘들게 엉덩엉덩 찢는 동안 나는 컵라면과 오뎅탕을 좀 먹어야겠다. 자, 여러분, 하늘을 담아주세요. 그럼 컵라면 하나 떼립시다. 닭꼬치를 샀고요. 조용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어때요? 아유 어었는데 먹어볼게요. 음어렵어어렵어 <웃음> 음! 몰래 빨리 먹어야 돼요. 치즈가 있잖아. 치즈 스 반성. 어 맛있어. 와, 맛있어. 아 이게 진짜 장난가지네 아이 그게. 저 저는 엄청난 완벽 범죄를 일으키기 위해 버리고 있어요. 영장이 아, 아, 다 남는데요? 아니. 아. 무척할 수 있지. 나 진짜 연습하고 있었어 이번에 새로운 기술 박수. 잠깐만 우리 정훈이 어딨는데? 그걸 유지이랑 찾아 아 어쩐지, 약간 옆으로 빠지는 게 그것 때문인가? 아. 저희 빠지는 게 있거든. 아 맞아 맞아. 완전 범죄하려고 완전 범죄하려고. 따로 아. 내려온다. 정훈이는? 정훈이는? 정훈이갈 가르쳐준 거 같았어. 뭘 네. 가르쳐준 거 같은데 네. 체뭘 가르쳐줬을까? 뭘 가르쳐줬을까? 정훈이 지금 감 조금 잡았다고 해가지고 저러고 내려오고 있어 지금 뭐야? 저러고 안 나와지? 내가 목표로 했어. 따로 웃네 자 여러분 이제 빨리 네. 타락안 이동해서 빨리 들어갑시다 네. 가자 가자 가까워요? 아 몰라요 갔어 갑시다 야 유진아 너 처음이야 유치, 유진아 너 처음이야 유진아 따라와요 가만 가만 내가 잘 가르쳐줬거든요 또와야 어, 유진아 와와 이미지 진짜 대박 <웃음> 와. 공공장소에서 저렇게 남사슬럽게 끌어안고 말이야 어, 사람들 다 보는데 아기도 있는데 여기 어? <웃음> 도착하기 말이 많아요 이래서못출발 진짜 웃겨. 우리 집까지는 이거야 이거로 켜줄게요네이거고 있을게